안녕하십니까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쌈바첫 번째 시간에서 싱글 스트로크의 손과 발을 일치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게 좀 되실 거예요 그 연습을 하시면 스네어를 치고 탐탐을 치는데 발이 엇나가지가 않게 됐죠 그때부터 무슨 연습을 하느냐 액센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엑센트 연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엑센트는 뭐죠? 강세, 강한 음을 세게 치고 나머지를 작게 처리할 줄 아는 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엑센트를 세게 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음들을 작게 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엑센트가 되겠죠 예전 코스모스 악기의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제가 부대찌개를 이용해서 엑센트를 연주한 게 있는데요 그 부대찌개 중에 첫 음, 부의 엑센트를 넣어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발은 똑같이 쿵, 칙쿵, 쿵, 칙쿵, 원 2, 3, 4. 이거 갑자기 처음에 하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보기엔 편해 보이시지만 칠때 액센트도 탐으로 옮기게 되면 발이랑 또 엇갈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하실 때 팁은 다 작게 쳐보세요 다 작게 치면서 발이랑 일치한지를 유심히 들어볼게요. 1, 2, 3, 4 여기서 액센트 추가. 이해되시죠? 이 다음 게 어려운데요. 부대찌개 중에 대. 두 번째 음 액센트를 넣으면 싱글 스트로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랠 아랠 아랠 아랠 아 하는데 발은 쿵 직쿵 쿵 직쿵 쳐야 돼요 이거부터 조금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한번 느리게 보여드릴게요 조금 빨리하면요. 이런 연습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제가 왼손으로 짐칠 때 플로 함을 치기 불편하죠. 그럼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어 플로 함도 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왼손으로 꼭 플로 함을 쳐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요만큼만 저는 갔습니다. 반대로 오른손으로 굳이 여기 있는 막 북을 여기다 세팅해 놓고 막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하지 않거든요. 세트 드럼이라는 것은 드러머들마다 자기 취향대로 세팅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편한 대로 연주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 다시 돌아오면요. 부대찌개 중에 대다 액센트 넣는 거 굉장히 어려우셨죠? 이번엔 찌에 넣는 겁니다. RL, RL, RL, RL. 이건 조금 쉽죠? 네, 이 다음 게 골치 아픕이니다 부대찌개 여기에 엑센트 그러면 RLL RLL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웃음> 해볼게요 1, 2, 3, 4 이 발의 더블킥 중에 앞의 음이랑 왼손이랑 만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나죠 <웃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습밖에 없습니다 안 되시면 느리게 무조건 그래서 부, 대, 찌, 개엑센트를 넣는데 이 부대찌개 엑센트를 제가 네번씩 번갈아하면서 쭉쭉 연주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들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아좀 빨리 해볼까요? 원, 투, 시, 장 벌써 뭐가 좀 나오려고 하는 느낌이죠? 네, 이게 삼바 기초 테크닉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